안녕하세요 이리 t v 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의 중앙부에 위치한 자치구이자 종로구와 함께 서울의 원도시민 중구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중구의 여행은 크게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는데요 저는 서쪽 라인을 따라 여행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코로나도 끝나고 중국 여행객들이 오기 전에 여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서울로 가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촌놈이 서울 구경을 왔기 때문에 백화점 본점을 가보고 싶었는데요 여기는 롯데 백화점 본점입니다 중구에 이런 본점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본관과 에비뉴엘관이 있는데요 프리미엄 여성 남성 해외 패션 브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미술품도 매장에서 감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물 내부는 크지 않은데요 화장품 의류 구경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겸사겸사 여기서 밥도 먹었기로 했습니다 지하 1층으로 가면 푸드코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베테랑 칼국수가 있는데요 여기 메뉴는 칼국수, 쫄면, 만두가 끝입니다 영업시간은 월화수목금 10시 30분부터 20시 토요일, 일요일은 10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입니다 내부는 넓지 않고 계산을 하고 테이블에 앉으면 가져다 주십니다 칼국수에는 들깨, 김, 고추, 기름 같은 것이 올라가져 있는데요 국물이 짭짤한 것이 아주 맛있습니다 안에는 계란도 들어가는데요 칼국수 먹는 동안 밥이 너무나도 생각났습니다 들깨의 고소한 맛이 칼국수 맛을 더욱 더 맛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 진짜 맛있었습니다 국물을 조금 남기고 밥이 추가가 되냐고 물어봤는데요 여기는 공깃밥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직원이 약간 건성건성하게 대답하고 귀찮아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국물을 호로록 먹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밥을 먹고 나와 주변 건물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요. 여기는 건물들끼리 붙어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일정 거리를 둘것 같은데요. 이런 모습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쓰러져가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좋은 건물도 있고 한국에서 정말 돈잘 번다는 기업들 건물이 여기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밥도 먹고 주변도 구경했겠다 서울시립미술관에 왔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1928년에 지어진 경성재판소 건물인데요 1995년 대법원이 이전하기 전까지 대법원 청사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외형부터가 요즘 건물과 색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월요일은 정기휴무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0시부터 20시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10시부터 19시까지 합니다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다양한 작가분들의 작품을 볼수 있고 사진, 동영상이 금지된 곳이 있으니 들어가기 전에 안내판을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인상 깊었던 작품들도 있었고 평범했던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집에 걸어놓고 싶은 작품들도 있었는데요. 작품을 먼저 보고 제목, 설명을 보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시립 미술관을 감상하고 내려와 가을 단풍길, 덕수궁길로 향했습니다. 왼쪽에는 덕수궁 큰 담장이 보였는데요 가을에 예쁜 나무들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버스킹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계셨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수궁을 방문했는데요. 덕수궁은 월요일 정기휴무, 화, 수, 목, 금, 토, 일 9시부터 21시까지입니다. 입장료는 만 25세에서 만 64세, 천원입니다. 한복을 착용하면 무료입니다. 덕수궁 경내에 남아있는 것은 대한문, 중화문, 광명문, 서거당, 중명당, 즉조당, 함령전 덕홍전 및 속조전 등이 있습니다. 덕수궁은 특히 구한말 비은의 황제 고종이 일제의 압박으로 양해를 강요당하고 한 많은 여생을 보내다가 덕수궁 함령전에서 일제에 의해 독살당하여 돌아가신 것으로 알려져 3일 독립운동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곳입니다. 상당히 가슴 아픈 사연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것이 바로 숙조전인데요 돌로 지어진 서양식 황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가 한국에 맞는지 놀라웠는데요 옛날 한국인들에게 서양처럼 건물 전체를 돌로 지은 모습이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서울 중구를 여행하면서 느낀 점은 프랜차이즈가 정말 많다는 것인데요 카페에 거의 다 프랜차이즈입니다 여기 일대가 회사이기 때문에 간편하고 빠르게 커피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카페를 찾기 힘든데요 제가 좋은 카페를 찾았습니다 아이레 커피인데요 여기는 직접 커피를 볶는 곳입니다 디저트는 다양한 종류가 있었는데요 크림치즈 시나몬오를 선택했고 음료는 아이레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원두는 랑데뷰 고소한 맛 오아시스 신맛이 있는데요 저는 오아시스를 선택했습니다 직원분은 정말 친절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해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아일의 커피는 커피 위에 크림이 있는 슈페너 느낌인데요 여기 크림 안에 오렌지 껍질로 맛을 더했습니다 크림이 부드럽고 오렌지향의 달콤 살콤함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크림을 좀더 풍미있고 맛있게 만들다니 놀라웠습니다 크림치즈 시나몬롤은 시나몬 가루와 빵을 만들고 위에 크림치즈를 뿌린 느낌인데요 시나몬 가루와 빵을 느끼면서 마지막에 크림치즈를 느끼니 커피를 한층 더 맛있게 해주었습니다. 디저트가 상당히 구급스럽고 맛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숭례문으로 이동했습니다.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성문 이름은 유교의 덕목인 인의예지를 따서 지었습니다. 숭례문은 이 가운데 예를 취하여 예의를 숭상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2008년 숭례문 화재로 현판이 일부 손상되어 현판 탁본과 근대 시기에 촬영된 사진을 바탕으로 복원했다고 합니다. 숭례문 옆에는 남대문시장이 있는데요. 전통시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종 의류를 비롯하여 섬유제품, 주방용품, 가전제품, 민예품, 토산품, 농수산물, 각종 식품 등등이 있는데요. 아동복 시장이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시장의 도매, 소매가 정말 활발하게 발달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각 점포는 소규모이지만 각각 상품을 직접 생산 판매하는 독립적인 기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국 시장에 이런 곳이 또 있을까요? 놀랍네요. 남대문시장에는 갈치조림 골목이 유명한데요 여기 골목은 정말 놀랍게도 갈치조림만 판매를 합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전부 갈치조림입니다 2인분에 24,000원 정도 합니다 손님을 받기 위해 앞에서 들어오라고 하세요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경포대 횟집라인보다는 덜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물에 빠진 생선을 안좋아합니다 서울역 근처에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요. 주말에 장사하는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변이 대부분 회사 건물이다 보니 평일에 영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말 여행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